예 안녕하십니까 자 세번째 예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예제니까요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패터병의 아랫부분 하단부분을 한번 같이 모델링을 해보죠 자, 똑같은 부분이 하나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60도를 5로 나누면 약 72도 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모델링 하신 다음에 원형 패턴으로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면이 하나, 두개, 세개 있는 겁니다 단면 세 개를 이용해서 멀티 섹션 작업을 하고 원형 패턴을 돌리고 이 부분은 필로 채운 다음에 조인하고 두께를 주면 형상이 만들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여러분이 작업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평면과 뭐 서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바꿔 놓으시면 나중에 보셨을 때도 그렇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결과 파일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요. 같이 한번 예쁘장하게 한번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유하고요. 파트로 들어오죠. 자 테스트 언더바 03이라고 하겠습니다. 센터 포인트 하나 만들죠. 원점 하나 찍고요. 제로 제로 지점에다가 포인트. 그리고 모양하고 색깔을 좀 바꿔놓겠습니다 자 GS를 하나 더 추가하죠 r e f 스데이터라는 GS를 추가하고 잡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요 부분이 0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이 0이 어, 저그요 평면이 있는 데고요 여기 부분하고 요 부분 약간 위로 올라와 있죠 자, 그래서, 평면을 하나 만들도록 하죠. 평면, 이 평면에 대해서 위로 10만큼 o f 된 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프 r o p e 에서 이름을 바꾸죠. 그쵸? 10mm, o f 플레인 한글로 쓸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좀 바꿔놓고 보죠. 면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요 면에 대해서 45만큼 옵셋된 면을 만들죠 바늘어졌네요프 r o 티 45mm o f 플레인 그리고 색깔도 바꾸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원을 하나 여기에 분홍색 면에다 원 그리고요 파란 면에다가 원을 각각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센터는 원점을 보죠 그 다음에 평면을 찍고요. 지름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지름 1 5짜리입니다 정원으로 그리죠. 근데 지금 어디에 만들어지고 있죠? 원점이 있는데 만들어지고 있죠. 이 분홍색 면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체크하면 분홍색 면으로 이사를 옵니다. 왜 그런 뜻이에요? 서포트 면에다가 원을 그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원점이 이 평면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투영된 점이 원점이 되는 거죠. 센터가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다음에 이름을 단축키 뭐죠? 알 텐트죠? 그알 키를 누른 채 엔터 치면 되죠. 자 다이아 15mm였죠? 15mm 이렇게 주죠. 원을다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센터나 여기 잡고요. 서포트 면 잡고 지름으로 내년 7 0짜리 하나 그리자. 체크하겠습니다. 정원.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이아 70mm.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문단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저는 요 면을 보겠습니다. 색깔 좀 바꿔놓고 보죠. 이 면을, 이 면이 지금, 음, 요 하나의 단면이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까지가 72도였으니까 절반은 3 6도 되겠죠. 36도 돌아가면, 그 72도 돌아왔 면, 두 개의 면을 더 만들도록 하죠. 회전하는 거죠. 앵글. 축은 뭐가 됩니까? 내부에 있는 축을 쓰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Z축. 3조 면은 이 면이 되겠습니다. 36도 돌아왔 면을 만들죠. 오케이 하죠. 이름을 바꿀까요? 36도 로테이션 플레인 하고 색깔도 좀 바꿔놓고 보겠습니다. 자, 똑같죠? 이번에는 72도 돌아간 면을 만들도록 하죠. Z축에 대해서 3조면은요 면입니다. 72도. 오케이 하고요. 이름을 바꿀도록 하겠습니다. 72도, 이거리, 로테이션 t i o n p 색깔도 좀 바꿔놓죠?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색깔이 잘 구분이 잘 안되네요 빨간 면으로 할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음, 먼저 이 원래 있는 면 있죠 면에다가 이렇게 서플라인 작업을 할 겁니다 저는 두 가지 두 개로 나누어서 작업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 또 이쪽에 하나 그래서 음, 조인하고 커브 스무스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이제 라인을 그리고 라인을 그린 다음에 그 라인하고 연속성을 추면서 스프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라인 작업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첫번째 라인부터 한번 그려보죠 포인트 디렉션으로 하죠 포인트 요점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점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점을 구하도록 하죠 인터섹션 첫번째 요 커브 잡고요 요 분홍색 면 있죠 아, 연두색 면 있죠 그러면 당연히 교점이 두군데 생기겠죠 저는 한 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extract. 요정을 찍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방향선 이 면에 수직인 면이 있죠. 이 면을 잡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반대로 뭐, 5 정도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라인이 하나 그려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면 있죠. 이 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약 20만큼 떨어진 고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상의 라인을 또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럼 미리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들어오셔도 되고 작업하면서 포인트를 만들어도 되겠죠. 자, 라인 그리죠. 포인트 디렉션을 쓰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크레이트 포인트. 지금 이 점에서 본다면 이쪽 방향이 어느 축 방향이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x축 방향입니다. x축 방향으로 20만큼 온 지점을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디렉션은 이 평면을 잡죠. 이 평면의 수직 방향. 이렇게요. 미러라 하면 대칭 개념으로 해서 생성이 되겠죠. 네, 저는 이 가운데 있는 점이 필요합니다. 내부에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보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기 좋게 모양이랑 색깔도 좀 바꿔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여기도 이제 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포인트 없으니까요. 마우스 오른쪽 인터섹션, 이 커브랑 요 연두색 평면이라 오케이 교점이 두개 생기죠 익스트랙터 방식으로 해서 저는 요점만 남기겠습니다 디렉션은 어떻게 잡은죠 이 평면을 잡아 도되고 밑에 있는 면을 잡아 상관없습니다 자이 평면 찍을까요 자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위로만 5mm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요렇게 됐죠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연결하는 서플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한꺼번에 그리셔도 되지만은 자, 스프라인 작업을 해보죠. 요 포인트, 아유, 포인트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얘 작업을 할때 내부에 포인트 만들었으니까 요걸 보이게 하면 되겠죠. 그럼 요 점도, 요 선도 있죠. 내부에서 사용했던 요 추출된 포인트 있죠. 그걸 보이 해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접선. 그 다음에 포인트. 방해, 얘가 방해이 반대됐네요. 리버스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번째 선 여기 접선 얘도 방향이 반대됐죠 예. 네. 그 다음에 세번째 여 포인트 찍고 또 접선 요렇게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잡으니까 이렇게 좀 안좋은 곡면이 나옵니다 안좋은 곡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이 부분 따로 이 부분 따로 따로따로 작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플라인이요 포인트 찍고 접선 포인트 찍고 접선 이렇게 잡아주자 그 다음에 둘다 커버 지연 속성을 주겠습니다 커브처 커브처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이런 커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서포트면잡죠요 요 면에 대해서 이렇게 음, 그렇죠? 자 고면에 그 안착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자 하나 더 만들죠. 스프라인, 포인트 찍고, 접선. 포인트 찍고, 접선. 방향이 반대가 됐네요. 리버스, 둘다 리버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둘다커브전 속성을 주죠. 이렇게요. 근 이쪽까지는 커브전 속성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게 너무 크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탄젠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오케이 OK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이 구해졌는데 이 선이 좋은 선인지 아닌 선인지 그거부터 먼저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요선은 제가 서포트 면 잡았나요? 네, 서포트 면안 잡았네요 잡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조인을 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조인 선 잡고요 선 잡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라시스 툴바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다섯 번째인가요 커버처 애라시스라고 있죠 제거 여기 알람 찍어 보시죠 이렇게 보이죠 어 너무 크게 보이네요 자 요거 어, 고도입니다 이거 높이 높이가 너무 크니까 좀 작게 해죠 이렇게 할까요 자40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w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음, 2분의 1씩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는 이것도 한번 줄여줘 우리한테 중요한 건는 요거입니다 여기는 좀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안 좋죠? 아까 제가 어떤 서, 어, 서포트 라인을 잡을 때이 선에 대해서는 이 직선을 잡았죠. 이 커브를 잡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탄젠트 연속성이 끊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커브를 가지고 곡면을 만들면 당연히 좋은 곡면이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만들 때는 이렇게 필요했는데 나중에 이 커브 자체가 좋은 곡, 곡선이 아닙니까 커브 스무스를 쓰겠습니다. 자 찍고요. 일단 이 점에 있어서 C1. 다시 말하면 탄젠트 연속성이랑 커브 연속성에 어떤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수동으로 임계치 값을 해서 여러분이 잡으셔도 되는데 그냥 커브를 해버리면 나머지 뭐포인트 어, 포인트 어떤 불연속성이란지 또는 탄젠트 불연속성을 자기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이 편차만 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편차 값을 한 0.5로 주겠습니다. 프리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원래 곡선하고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부드러운 커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값을 더 크게, 커, 크게, 크게 줄수록 원본 곡선이랑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또 작게 주면 원본 곡선이랑 더 달라붙어서 하게가 되겠죠. 요 값은 여러분이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0.5로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커브처 분석을 해볼까요?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물론 100% 부드러운 커브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보다는 탄젠트 연속성이라든지 뭐 커브 전속성의 어떤 불일치 부분은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물론 좀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서프라인을 정의할 때 사용했던, 어딨나요? 어... 서프라인을 정의할 때 썼던, 이 값이 있잖아 텐션 값을 또 적절하게 여러분이 상황을 변경을 해보셔야 됩니다. 맞아?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나의 커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커브를 하나 만들어보죠. 이 노란색 36도 돌아간 면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요선과 요선을 연결하는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는 스플라인 형태로 만들어보도록 하죠. 똑같이 라인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사실은. 자 포인트 디렉션 하죠 인터섹션이 커브랑 요 노란 평면 있죠 오케이 익스트랙트 오케이 요점 하나만 오케이 하겠습니다 근데 디렉션이 어떻습니까 이 노란 면에 대해서 90도 회전된 면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회전된 면이 있나요 이 노란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90도 회전되면 이쪽 방향이 이렇게 되게 생성되겠죠? 그러니까 없으니까요. 여기서 평면을 새로 하나 만들죠? 회전 개념을 쓰겠습니다. 축원, 내부에 있는 축, Z축을 쓰는 거죠? 참조면은 이 노란 평면을 잡으시고, 얘에 대해서 90도니까 노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그럼 이런 식으로. 이 점에서 이 가상의 90도 회전된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오케이. 보여줬죠? 자, 똑같이 가겠습니다. 포인트 인터 i 션 t 얘랑 노란 평면이랑, OK. Extract, OK. 점, OK. d i r e 도 마찬가지죠. 마우스로. 아니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겠죠. 이 라인을 만들 때 내부에 평면이 있으니까 이 평면을 찍어주면 되겠죠. OK. 하면 보여진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웃음> 이게 위로 가야 되죠? 그럼 더블 클릭한 다음에요. 이 디렉션에다가 이 평면을 잡아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예네들을 연결하는 서플라인을 한번 정리를해 보죠. 서플라인. 음, 점이 여기는 점이 찍히네요. 점 찍겠습니다, 그냥. 자, 이 선, 그 다음에 이 점, 이 선. 그렇죠? 얘만 반대가 됐고요. 둘다뭐 부드럽게 그냥 커브처럼. 처리하겠습니다. 커브처커브처 비전선하고 이렇게 커브차게 연속성을 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중간 요 36도 평면에 있는 요 라인도 보여요. 어, 얘 서포트를 안 잡았군요. 서포트 요라면 그렇게 하죠 자, 됐죠? 두 번째 섹션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섹션. 빨간 면에 72도 돌아간 면에다가 요거 첫 번째 커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만들어고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칼 들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웃음> 자 그래서 저는 이걸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원형 패턴 축원 내부에 있는 Z축을 쓰겠습니다 아, 이제 패턴을 대상이니까 얘를 찍어 주고요 여기다가 회전축 Z축 그래서 두개 맷도 72도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단면이 만들어진 거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멀티섹션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멀티 섹션 작업을 할 때도 여러분이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어 사실 이거 5분의 1을 만들 거죠 5분의 1을 만드는데 나머지 이제 이쪽에도 공면이 있을 거고 이쪽에도 공면이 있을 거잖아요 공면하고 연속성을 봐야 되니까 사실은 익수루드 얘를 그렇죠 이 연두색 면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뭐 적당한 길이를 이렇게 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수루드 얘를 이 빨간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인접면을 만들어 놓고 인접면하고 연속성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멀티 섹션을 해보죠. 첫 번째 단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면, 화살표는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해야 되니까요. 그때 그때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면 됐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인접면이 있으니까 인접면을 꼭 찍어주고요. 얘도 인접면에 있으니까 인접면을 찍어줘야겠죠. 그렇 저는 탄젠트 연속선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자, 그 다음에 가이드, 원 가이드, 투 가이드 잡아주고 프리뷰하면 내려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스파인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선을 쓰겠습니다. 프리뷰하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인접면하고 연속선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물론 커버처로 잡으셔가지고 여러분이 또 만드셔도 좀더 부드러운 커브를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커브 차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 사실은 이 곡, 이게 곡이 평면이잖아요 이 선이 아니잖아요 이 곡선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뭐 정확해 간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회전을 시켜서 상관없을 것지 사실은요 무슨 얘기냐면 지우고요 이쪽도 지우고 회전 기능을 써볼까요? 자, 얘를 내부에 있는 제투축이 있죠. 얘를 이용해서 이쪽으로만 이렇게만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쪽은 얼마 되면 됩니까? 빵이 되면 되겠죠. 한 10도만큼 돌아가면 그러면 이산하고 확키 떨어가는 공면이 생성되겠죠. 오케이 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 이 단면을 어느 축이요? 예, 제투축이 어, 되겠네요. 반대로. 어 여기를 마이너스 10도로 줘보죠, 뭐. 아, 마이너스 값은 안 먹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를 10도로 하고 여기를 0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어보겠죠. 아까 돌출한 거하고 약간 틀리죠. 그러면 이공면화 연속성을 주는 게 훨씬 더 맞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공면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멀티 섹션 작업을 하는 와중에 공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첫 번째 단면 찍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 면이 없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회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프로파일 자희자신또 찍어주고요 회전축은 Z축 써고요 방향 맞죠? 맞으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서포터 면이 잡힌 겁니다 자 두번의 단면 얘를 찍겠습니다 어? 안 찍히죠? 왜? 서포터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섹션 잡는 거를 깜빡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얘 찍고요 다시 한번 a d 한 다음에 단면을 찍어 주면 됩니다 방향 맞추시고요 그렇죠? 자, 세번의 단면 얘예 찍고요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회전 개념으로 해서 프로파일은 단면 자기 자신이 되겠죠 회전축은 내부에 있는 Z축축을 쓰겠습니다 자이쪽을 10으로 주죠 이쪽은 0으로 주겠습니다 아까 돌출한거 하고는 다른 인접면에 의해서 연속, 연속성을 주는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커브 하고 이렇게 커브 쳐주면 훨씬 더 부드러운 공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가이드 원가이드 투가이드 잡으시고요다연히뭐잘 어, 만들어지네요 아마 어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스파인도 한번 잡아주죠 이렇게 잡아주면 훨씬 더 부드러운 공면이 만들어질 거라고 사아야 됩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 이 보셔야 됩니다 멀티 섹션, 만약에 그렇죠 회전 만들고 만들고 또 멀티 섹션 하면 트리가 점점 점 개수가 많아 지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도 거다는 많은데 이거 일일이 찾기 귀찮으시죠 비어오시면 여기 익스 p a n d 이런 확장하는 겁니다 클랩스가 다 접는 거예요띵 누르면 접힙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회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찍고요. 찍고, 회전축원, 제투축이 되겠죠? 크라운, 왕관 안에, 360단 안에, 다섯 개. 이렇게 해주면, 프리뷰 하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저 하단 부분은 필러 채우죠. 그렇죠? 오케이 하죠. 그 다음에, 조인하면 되겠죠. 패턴한 거랑, 원래 거랑, 여기 평면이랑, 오케이. 화면 조인이 된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INSERT 어, GS 하나 만들까요? RESULT 한 다음에 어, 두께를 한번 주죠 뭐. 두께로 고요 안쪽으로 1T 정도 해볼까요? 1T는 너무 크죠? <웃음> 페트병이 1T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0.3T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시켜 나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드 하죠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GSG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일련의 어떤 테크닉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공면이 만들어지고 이런 음, 전체적인 이 명령 하나하나로 봐서는 야이걸 아주 도대체 어떻게 모델링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절을 하시다 보면 아, 전체적인 로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터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